제 날려나는 데 음? 아, 어? 도대체, 도대체, 도대체. <웃음> 도대체. 어디 나가는 거냐고, 응? 안이나 어디서 나가는 거야? 어디서? 어디 여기 위에 위에. 첫 번째 무기 F 킬라 난이도 별4개 만만치 않음. 이거 같이 하면 불난. 안 나. 이거랑 같이 하면 아 그래? 어. 어떻게 하려고? 다나다닐 것 같은데. 여자가날날것 같은데. 언니 못 들어가. 언니 무서워. 아, 언니 그러니까 나도 무서워. 이따 그게 활동을 해. 했어, 응? 솔직했어. 해볼게. 똥 샀어, 저새끼. 똥 샀어. 사실 확인을 위해 저희 제작진이 좀더 확대해서 다시 돌려보았습니다. 똥 쐈어. 다들 조용하세요. 여장이가 봤다잖아요. 방금 똥싼거 내가 봤어. 아유 어떻게 이렇게 달려가서 치크 할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. 그리스 프로축구 이부 리그 경기. 주심이 경기 시작을 알리는 휘슬을 불자 양팀 선수들이 갑자기 그 자리에 주저앉아버립니다. 바보 날아다닌다고. 아이 구멍이 작다고 이거? 이 얘, 얘 움직이는데 뭐해? 두 번째 무기 대걸래 난이도 별 3개. 전직 원시인이라면 요리할 기술. 어. 이거 안 돼. 저 우리 집에 다 몰리나 봐. 포복을 안 했어요. 쟤 날려나는 다시 <웃음> 볼게요. 너무 빨랐던 것 같아요. <웃음> 이걸로 할까? 관기 아, 용기가 안 나지? 바통 터치 시간이에요. 아니 이걸로 찍어 찍어 어? 아 날릴까봐 나나나 나 무서워 나나나 진짜 벌레 무서워해. 어? 나나 진짜 벌레 무서워해 나나 다거든 진짜. 한나에잡 이용 못하겠어 자. 아, 저짜 아, 너무 무서워 아, 아, 진 아, 아, 아, 아, 아, 아, 아, 아, 아, 지 아니 맞아맞아이 떨어져 부자졌어 부서졌어 근데 저 해, 그냥 해응해 응. 해. 하라고 밥안 들어가잖아 어안 움직여 아아 네, 계속 계속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어떻게? 아아어아아어아아어아아어아아아다 버려 아아아아 이거야요거라고내 말했잖아 이상한거라고 어, 이상한. 아, 진짜 싫다 진어 이거 다버 진짜 싫어